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좀 캐캐 무거 이런 사고와 이런 데서 이런 대통령들이 많이 배출돼 갖고 계속해서 교도소만 가고 있는데 왜 교도소를 가야 되나. 미국 같은데 대통령이 교도소 가는 일 없잖아. 와, 우리나라 대통령만 되면 교도소 가는데? 맨날 이것은 석은, 응? 석은, 응? 사고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치?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안 바뀌면, 이제 내년, 후 내년 가게 되면 서민들은 죽는다. 시민들도 죽는다. 다음, 다음에 우리 새로운 지도자는 진짜 서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지도자를 만들어야 돼 지금까지 있는 거는 사거리 다막 필요 없는 거야 뭐뭐 뭐 다음에 우리 새로운 지도자는 언제? 2년 뒤에는 새로운 국회의원들 사거리 다없애버고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찍어야 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마 아버지들 에 어, 젊은 사람들,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돼. 정신 올바로 안 된, 이런 국회의원들 뽑고, 어? 이런 지도자 뽑아갖고는 답이 없는 거야, 나라야. 저거 난 죽여갖고, 궁지에 전부 다한번 몰려봐야 뭐 정신 차리란가. 또 옛날에 IMF 터져가지고 쭉 사발이 한, 이제는 IMF 뿐만, IMF 정도가 아니다. 이제 한번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30년, 50년 동안 허죽거리게 돼 있다. 안 그럴 것 같나? 이 시대의 흐름을 해서 우리 다 풀어놨잖아. 천복의 수리사주에서. 그런데 이래도 뭐 정신 차리고 지금 음? 나라가 힘들게 되면 그동안 앞에 있던 정거들은 어떻게 해? 처음부터 또 적폐하니까? 나라 운영 자문행이 적폐지 뭐. 또 그러면 또 한풀이 할 거야? 또 살풀이 할 거야? 이거 완전 하는 것이 어떻게 해? 살풀이 한풀이를 정 정치에 살풀이 한풀이 하는 것은 이렇게 올바른 무당이 아닌 무당이 칼들고 칼춤 추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우리는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0천 2021년이 국회의원 선거가? 그러면 2022년이 대통령 선거래? 그러면 여기에 한 2, 3년 남았고, 여기에 한 4년, 여기는 4년 남았네, 그지 4년. 내가 뭐, 이제, 내일 모레, 좀 있으면 뭐, 70살이 다돼 가는 사람이 내가 뭘 하겠노? 그제?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가 쪽바로 알고 올바른 길로 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이거 한번 고민해 보는 거야 자, 내일이 다음 대통령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갖고 우리가 했더만은 그뭐 꼬라지도 다 똑같은 꼬라지 됩니까? 그제? 우리 실망을면 했노? 자, 그런데 선비들을 어떻게? 해? 힘없고 어렵고 아무 이거 뭐고 내가 이야기해봐도 듣지도 않고 그지 제일 슬픈 것이 어떻게? 이 서민들 아니겠나요 그죠 그것도 먹고 살라고 먹고 사는 것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밥, 새끼 밥만 뭐어 먹고 누구말때나 연탄으로 군불 응? 때 가지고 겨울에 으이? 따뜻하지도 않지만 은찬 기운만 없으면 이게 되는 이 생활만이라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데 그것도 못 만들어주는 이런 나라가 어디 겠나자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 어렵게 어떻게 결혼한 사람은 결혼을 안해서 애도 못 낳고 결혼도 못하고 애 하나 키워올라 하면 어? 평생을 갖다가 어? 빚때미에 안고 가야 되고 사회에 나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있는 놈들이 자리 다 차지하고 나서 힘없는 사람들은 가도 오지도 못하고 아, 이는 뭘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겠노 우리 말로는 대한민국 회사인데 대한민국 묵고 노는 것밖에 없는데 묵고 놀고 뭐 이런 것밖에 있지 않잖아 그리고 요새는 또 요새는 그것도 모자라 갖고 계속 놀아라 하잖아 막 무조건 연가쉬고 무조건 가서 뭐 일하지 말고 그럼 일하지 말고 이것이 계속 되면 좋지 가만히 주고 자 우리 사고 좀 바꿔야 된다 우리 대통령도 나는 사고를 조금 바꿔야 될것 같고 우리 경제, 부위, 이, 이 장관들도 정신 좀 차려야 될것 같아. 국회는 조금 전에 말했기 때문에 국회는 사건이 지금, 지금 필요한 사람 아무도 없다. 새로운 사람. 이제 놓으면 정말 아까 그 요건에서 교도소 안 갔다 오고, 어? 사기에 앉힌 사람들, 응? 어? 일반 서민들이 돈 없다 하더라도, 선거운동 안 하더라도, 60대 미만. 내 솔직히 말해서 60대 미만. 젊은, 어떻게 해? 국회의원들을 찍어야 돼. 이제는 이 정당이 이거 필요 없다. 지금 봐라. 이지까가싹다 봤잖아. 보기에 대 올바른 사람 하나 있더나. 처음부 맨날 첫날에 뭐때문에 했었고, 이? 내가 뭐 이런 소리 했으면 내가, 뭐, 내가 안하면 어디서 민들이 어떻게 다 하겠나.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은 다 소용없는 거야. 이제는 뽑을 때는 어떤 사람, 새로운 지도자는 어떤 사람? 내 여기서 지도자는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지자체 의원들 행정부 장사 장차가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 그지 국가를 이끌어가, 나머지는 뭐 필요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 우리가 그 어떻게 오버에오버다 봤잖아. 자, 무슨 장, 그뭐 실장이라 해갖고 청와대 들어갖고 칼질을 다했었던 말, 국민연금 니가해 뿌라. 아, 빨리 물어 놔야지, 당장. 그걸 갖다가 버티고 있어요. 응? 하는 총재, 나중에 문제 생기면 지가 다 물을랑가? 응? 김현이, 그, 교통부, 뭐, 뭐, 응? 국토, 국토교통부 장관? 아, 백만원 지가 안 지으면 지가 다지줄려가 지가 집에 그래 많은가, 돈이못 지으면 지가 지으려가 와, 되지도 않는 소리 막삥빅 하고 왔는데, 말이야. 노동부 장관? 응? 노동자를 위해서 뭐 했는데? 나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게 만드는데, 그게, 서민들인데 일을 못하게 만드는데, 그거 잘하는 정책이라고 막 우기고 일하나? 뭐 아무것도 없잖아. 대통령 그거 뭐 박수 치고 가던데 너무 집어갖고 쓸데없는 사람이야. 너, 너, 너는 꺼져. 이거는 내 거야. 이러는 건 마찬가지야, 이거. 자, 이제는 2, 3년 남았는데, 우리는 정말 서민을 위한 대통령, 시민을 위한 대통령을 만들고, 시민을 위한 국회의원, 시민을 위한 시의원들 만들고 시민을 위한 지자체들 시민을 위한 어떻게 이것을 사그리다 꽂혀야 된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어? 옛날에 우리가 크, 못 살았을 때아 고무신 한개 얻어먹는 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고미설 한 크리에 표 찍어주는 그런 사고에서 이제 싹다 벗어야 된다. 사모가 무슨 사모고 사모의 떠드는 사람들 다 저거 즉패다. 지기 즉패다. 빠! 하는 거. 그것도 다 즉패다. 적기를 해갖고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다 즉패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 가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사그리다 없애버려야 된대. 뭐, 뭐, 야다이고, 야다이고, 뭐, 소용없는 게사리 해보고, 이제는 어떻게 네, 이런 말 했서는 좀 곤란하겠지만 이제는 몰라더라도 60세, 미만만 뽑아야 돼. 옛날에 고무실 주는 고무신 주고 받고 그것을 나중에 뒤에서 챙기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옛날에 그뭐 박통 때 시들부터 경제개발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물러나야 돼. 젊은 사람들데다 넘기 쓰고.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나도 뭐 이런 사람 면나도뭐 나이가 많으니까 나도 뭐 응? 많으니까, 이제는, 내 생각도 그렇다. 내 생각이 젊은 세대의 생각에 맞겠나? 내가 아무리 똑똑한다 해갖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 생각을 따라가겠나? 옛날에 우리가 보리꼬기 때, 밥 굶고 개떡무었때 했는데, 개떡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애들이 이야기하겠다. 살 살앎, 없, 살다고개떡무으라 하면 묵겠나? 살 없으면 라면 묵지. 개떡묵는 시절하고, 라면 묵는 시절하고 같나그죠 자 그러면 나는 이것이 필요하 사고가 다르면 물론 해야 돼자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지금 뭐 했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 찍어주면 안돼 또동놈인데 법 만들라 하면 법 되나? 세번째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전부 좁아져 려야돼 자 네번째, 여러분들이 제 기존 정당에서 전부 다 손을 벗어야 돼 이건 다 쓸모없는게 아 자유한국당 저게 뭐 당위가 내가 솔직히 말해서 화... 그것이 하도 뭐라니 하도 행핀이 없으니 하도 그 말도 안되는 짓을 하니 이 파란색 만들어놨는데 파란색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지 꼬라지가 맨날 그런, 그런 것만 하고 있으니. 이게 다 쓸모없는 거잖아.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 여 붙었다 짝짝, 저 붙었다 짝짝. 아, 저거 다잘깔잘할 생각은 안 하고, 너무 잘안 한다고 박수 치지고 하네. 그런 정당이 무슨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노? 그리고 그거, 어? 국민들 등골 빨아갖고 세금갖고 다 잡고 싶으나?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세번 이상 한 사람 세번한 사람부터는 절대 못 오게 해야 돼 무시 듣고 놨다 가면 다떨어려야돼뭐세번만해묻 도둑지 세번만해무으면 됐지 얼마나 대물라고 그렇지? 아 그런 사람들이 안 가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지적을 못하지 원인이 그거잖아 이제는 집에 가서 쉴 때도 됐잖아 쉴때된 사람 많지? 이제 70 넘어가면 이잖아저 아, 대중국도 64살 70살 넘어가게 되면 이으로도 전부 다 후퇴한다. 그런데 조그만한고타가림만한 나라에서 어, 그것도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이걸 그 갖다가 하는 거야. 이제 좀 어른들이 좀 자각해야 된다. 어른들이. 내어른들 무시했다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된다. 에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일반 시민들과 서민들은 새로운 지도자을 발굴하는데, 탄생을 시키내는데, 이기에 온 집중을 해야 돼. 지금까지 있 사람 다 필요 없어. 텔레비 놓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필요 없는 거야. 그거 있어봐야 말짱 도르먹이다. 말짱 도르먹이 어디서 넣는가래? 아니, 말짱 도르먹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들어봐야 될거 응? 옛날에 왕이 뭐고? 어느 왕이고? 왕이 피싱 가면서 하도 굶다 보니까 고기도 고기 가는 거에 그거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왕이 이제 한도를 해갖고, 국에 탁하거 응? 어? 에딱 와갖고, 야, 옛날에 저쪽에 피싱 갈 때, 거기서 먹은 고기 한번 갖다 올리 마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 고기를 갖다 탁. 그러니까 맛을 따보니까, 이제 입맛이 사 바뀌어 있으니까, 어떻게? 야, 이것을 고기가 이말장 또르묵이구나. 그래서 말장 또르묵이 된 거야, 그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말장 또르묵이야. 말장 또르묵이 한 명도 맛을 만한 사람 별로 없다. 그렇기는 이제 다음 대통령, 다음 국회의원부터는 어떻게 시민들이 전부 다 단합을 해야 돼. 시민, 서민을 위한 당, 시민을 위한 당, 그리고 이 노파심에 의해서 옛날에 고무심 받고 포찍어주도 세대들은 다 가고 새로운 세대가 기치를 걸고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사회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응원도 하고, 어? 무료 봉사도 하고, 무료 선거 운동도 하고 응? 각 지역에서 막 이렇게 홍보를 해줘야 돼. 있는 거다 까부고. 그래야 안 되겠다. 안 그러면 안 되나. 자, 우리 대표적인 걸한번 봐봐. 대표적인 거. 내가 그만큼 이 전세제도 없애야 돼. 전세제도는 사기다 했다 그제. 아 사기법을 아 사기법을 고치 생각을 안 하고. 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떻게 백만원 거짓말 하는 거, 백만원 건설하겠다. 완전 또 사기치는 거야. 사기법 자체만 바꿔 보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응? 어? 자, 두 번째. 아, 기업체 정수 말라고 그 바쁜데 그거 어? 조사 부르고 하루 종일 갔다 였노? 법을 확실히 만들어 놓게 되면 법 있으면 막정수해도 내놔보고. 법 있으면, 막, 바로 갔다예쁘고법 있으면, 똘바른 법 있으면, 막, 부르고 자시고, 텔레비 말라고 얼굴 거시고니 막, 그거 갖고, 뭐, 던지는 거, 그거 보여주고, 그게 뭐, 그, 그치? 아, 필요 없잖아. 뭐, 그게 무슨 필요는, 뭐, 멀리댕기면서 아, 그게 멀리 성공 운동하면서, 우, 개때같이 멀리댕기면서할 때, 그돈안 들어가나? 그거 진짜 돈안 들어가고 무상복생는 거가? 그럼 그부터 성공운동 할 때부터 숨 거짓말 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 전세 들어 없애놨겠네. 햅, 햅째, 우리 가게 부채야. 어떻게 갚아줘야 되겠어. 가게 부채가 있어갖고 또 빚내줄 거야. 숨 가짜 돈 찍어갖고 빚내줄 거야. 그럼 서민들은 어떻게 갚으란 말이야? 빚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는 거 많아. 그걸 갖고 서는 것도 모는 거 그렇죠. 가계부채 이거 응 정리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국가부채 또 국가 부채 이거 국민들인데 떠넘기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세금 갖고 장난 좀치지말라는 거다. 응? 내용은 파악 안 하고. 이것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 노릇만 해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 22억에 1조 2천억 원을 거두니까 엄청나게 거둔대 사고. 그래 놓고 그 나중에는 어떻게 이것도 많다 해가지고 35만 엄청나게 많은 거지. 35만 명에 1,589억 원을 거둔다. 이 부총리는 조금 내뻐야지 그, 그런 그거 놔둬나. 우리 5천만 명인데 그런 사람인데 거둔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응? 이 간접세 안 보자. 직접세는 그타 치더라도. 아, 저거는 어떻게, 이, 재산세 낸다 고 해갖고, 자기는 직접세를 이만큼 냈다고 하네 보자. 그러면 서민들은 재산이 없으니까, 낼게 없으니까 못 내는 거잖아. 그치? 없는데 뭘 해. 그런데, 은에게 조금 이갖고 응? 어? 참, 2천만원 그거 갖고 묶고 살라고 하는데 열심히 평생동안 벌어가기 2천만원 묶고 살는데 그거 천만원에 또 세금 띄겠다고 하는 소리 아이가 그것도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 간접세 이 간접세가 여러분 우리 서민들은 이 간접세가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 예를 들게 되면 휘발유세 1500원을 팔게 되면 거의 출원식이 세금이잖아 그러면 서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이걸 내차야 돼 수민들은저 위에, 위에 있는 높은 양반들은 어떻게 해? 아, 전부 다 칸용차 타고 다니잖아. 저거 돈안 내잖아. 기름 안, 돼? 세금 갖고 쓰잖아. 그런데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누구인데 이거 세금 다 끄다 가겠어? 일반 서민인데 다 가잖아. 월급 받아갖고 다 뛰고, 그거 갖고 다 가가는 거야, 응? 담배붙 같은 거 해봐봐. 어? 그 아마 7조, 한 10조 정도 거둘 거야. 그럼 그도다 어디 가는데? 누가 먹는 거 모르겠지만. 이것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라면에도 먹어도 새가 들어가 있지. 조기한 게 사도 새가 들어지 조금 있어봐. 전기세 오를 거 당연히 오르겠지. 가스세 오르겠지. 물건값 오르겠지. 다올이났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 뭐 실질소득, 소득정대 네. 소득증대. 우리, 뭐, 거기에 있는, 뭐, 경제학자들인가 뭘 외웠다, 아마. 학교도 뭐, 내, 난, 뭐, 보니까 뭐, 학교도 시원찮은 대학들이 많더라, 아마. 그 가서 학생들 공부하는 대학인가 모르지만, 막, 그런 시원찮은 대학의 소득증대. 이거는 메인 그 정책도 아니에요. 소득증대라는 것은 월급 조금 올리다가 그 소득증대가 되나? 월급을 조금 올리는 것은 물건값이 하나도 안 오고 물가가 안 올라야 오르는 것이지. 아니, 월급이 1%, 5% 올리나 놓고 물건값이 30% 오르는데 뭐 이게 소득증대가 되나그 백날 해봐라. 자, 모든 것이 서민들이데 다. 자, 예를 들게 되면, 감용차 스티커 끊기면 어디, 누가 내나? 감동차 스티커 내면 누가 끝내나? 아, 기업체 사장님들이 그 스티커 끊기면 기업체 차를에서 스티커 끊기면 누가 내나? 기업체 내지 그럼 개인차가 끊기게 되면 누가 내나? 그렇게 모든 것을 서민들, 서민들인데 다 집어보는거야 서민들인데 다 집어보는거야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모든 것이 서민들이 피해자인기라. 서민들이 피해자잖아. 그러면, 다음에 지도자들은 누구를 만들어야 되겠노? 서민들만을 위한 지도자. 그러면, 투표하면, 서민들만을 지지하게 되면, 충분하게 다 걸려. 응? 아, 도덕놈들, 응? 국회의원 안 시키고. 서민 서민들을 위한 국회의원 표 분명히 많아 지금 올바로 홍보만 한다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되면 홍보 안 하겠나?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어? 뭐 모병제를 할게. 저 국회의원들이 저 군대 안 갔던 사람 몇 명나 많나 저거 아들 딸인데 군대 갔던 사람 몇명 되겠노? 그러면 모병제를 해가지고 저거 면피하려고 모병제를 해갖고 월급 주자 미쳤나? 어느 나들 다 주면 되지. 군대 가는 사람들 다 주면 되지. 그러면 저거는 미끄러지지, 싹싹 다 빠지고, 온갖 짓다 하고, 잉? 특칼비 봐봐. 특할비그거만큼 누구말따는, 뭐, 뭐, K 의원은 뭐, 특할비를 갖다가 뭐, 뭐 7력을 갖다가 붙다고그 뭐, 교도소 안 보내나? 누구말따는 데 저번에 청가대보니까 뭐, 5천만원 못따다고 교도소 가 있더만. 이거, 그 국회의원들이 뭐하노? 이거 완전 싹, 그리, 다, 없애야 되는 거지. 아니, 대통령이, 그런 거싹 다, 잡아야 에야지말려고임 그 누가, 누구를, 누가 누구를 잡아야 다임말이야 그렇지? 와, 대답을 안 <웃음> 해. 온갖 소금 다 내고, 물건 이금만큼 다 오르고, 어? 주인이 지어야 될 빚도, 세입자들인데 다 갖다 떠넘기고, 김현미 장관인가? 저는 좀 어? 정말로 정겹해야 돼. 대통령이 그 장관은 미리 내야 돼. 그게 맞는 소리가 사기법을 고치지 않는 장관이 무슨 측폐고 그것이 사기법이 아니라고 몰랐다고 하게 되면 자격이 없는 장관이고 그것을 밑에서 알면서도 밑에 보고를 안 했다 하면 그 국장부터 그, 그 부서는 전부 다, 공무원들 전부 다 어떻게 집에 보내봐야지. 맞나요? 그러면 이것도 가만히 놔두는 대통령은 또 뭘까? 뭐 똑같을 거 아이가, 뭐. 그러니까 사거리 마 다, 싹다 바꿔야 되는 거야. 아, 바꿔야 될직패는 바꾸지도 않고, 직패만난겨놔 놓고, 뭐, 이거면 뭐 이상한 짓만 하고. 그럼, 적폐 중에서 상적폐가 뭔가나? 너무 집에 가갖고, 이건 내꺼다 해갖고, 테이프 커팅 하는 게 최고의 적폐 아이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그건 누가 만드는 건 몰라. 그렇게 스케줄을 짠, 프로그램을 짠 사람부터 먼저 집에 보내야 돼. 그래, 생각 안 해요? 생각해면 뭐, 나는 그거 보고, 난 완전히 정신이 확 나가더라, 그게. 봐라, 개인, 개인, 그거, 회사에. 누 그거 중공식 하는데, 누가 그거, 누가 주인이고? 아, 인도 총리야. 그 그거, 회사니 오갖고 자르는데, 그 주인을 갖다 베리 보고, 뭐, 저끼리 한 거고, 이거 우리 집이다, 이럴 걸. 이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만 논리해, 맞나? 아, 내가 열려못 자겠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사거리 교체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말로 정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저패거리하는 집단들 그렇게 막 사모, 빠 이런 걸 하는 사람들 을 데리고 있는 후바자들은 사거리 표 하나도 안 줘야 돼. 아, 저거 거느린다는 것은 어디서 도둑질해도 주거 저그 응, 어? 도덕적 했기 때문에 지금 거두리고 그 있을 거잖아. 그쵸? 없이 어떻게 돌아오나 어떻게 하는 게 어쩌고. 누가 사모가 될 것이고, 누가 빠가될 것이고, 뭐, 뻔한 거 아이가? 법에서 뭐, 지금 잡아내지도 못하고, 근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못하는 뿐이지. 응? 크 어, 야, 오늘 봐봐. 두이둘리킹은 몰라요 하니까, 사진 나중에 처음다안 오잖아. 응? 처음도 다 찍혀있대, 뭐. 그럼 내가 그거는 몰라요. 얼굴도 뭐본 적이 없어요. 뭐 악수하고 있는데 얼굴도 본 적이 없대. 우리나라가 이렇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 그래놓고 그것도 말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어떻게? 국회의원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자기들도 처음부터 다안 나는 소리다. 그죠? 아, 모르면 큰 소리도 한번 칠 거고, 응, 올바른 것을 밝히라고 할까, 이거? 그러니까, 저것도 못 밝히는 거야. 누구 말 때, 이쪽도 뭐, 바퀴 이쪽도 뭐, 바퀴 이쪽도 뭐 하고. 그러니까, 항우자리 전부 다 뭐, 아이고, 씨. 어찌보면 참 더러운 세상이다. 그니까 내가 열받아갖고 뭐하겠노, 많아. 이제, 다음에 청년들이요. 정신 차려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옛날에 그금정고문시 생각 하지 마야 되고. 응? 올바른 이런, 중장년층들은 정신 바짝 차려갖고, 사그리 교체해야 돼. 그래야만 대문국이 살아날 수 있는. 난주 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고생 안 하려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지금, 봐봐, 막 뻔한 거잖아. 여기에서 적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적폐고, 고치야 틀린 것은 고치야 되는 것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고, 잘못된 법은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이 측폐를 청산한 거야. 이것도 안 하고, 어, 소리 막또 잔뜩 내려놓고, 옛날에 10년 전에 해묻던 것도 그대로 글자 몇 개만 바꾸는 거야. 뭐, 노인, 행복, 뭐, 행복한 게 들어가 있어요. 뭐, 신혼, 뭐, 친화, 친화한 게 들어있어요. 이 말, 그 공무원들, 얼마나 그런 말, 말따먹기 얼마나 잘하노. 앉아갖고, 펜때 앉아갖고, 한번 나가보지도 않고. 지금 백만 원을 어떻게 쓸어야 돼? 제가, 이거 뭐, 쓸그 뭐, 아주 4년 만에 다 하겠다는 소리가. 땅도 없는데, 언제 쓸게 해가지고, 언제 사드려갖고, 언제 쓸게 해갖고, 언제 집에, 그거 짓다 카면 처음부터 불시공사지. 막 나라에서 하다가 무조건 가다가, 야, 꺼져 해놔놓고, 내가 막푸고 일할 수 있나? 오늘 하고, 그럴 수도 있긴 있겠다. 그지 오늘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겠다. 뭐, 땅 사는데, 이게 여기까지 수영한다 해놓고 막, 불도저하게 옛날에 그, 용산상가 그, 체거할 때 하듯이, 싹, 불도저하고확 밀어보고, 사람까지 다 밀어내보고, 막, 공사 팍 해보면, 한 4년, 한 5년 좀 그리면, 만들기는 만들겠다, 그러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왜 응? 발표를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 뭐, 큰 주택은 아니 그만해야 되겠지. 그럼, 누가 정지 차려야 되겠노? 젊은들이야 정신 차려야 되고 중산세들이 요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옛날에 검정고문신 생각하지 말자 나라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정신 안 차리면 이제 안 되는 게 아님 내가 열받으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는 말은 강약하게 하더라도 열은 안 받으려고 그래 열받으면 내가 손 내잖아 그래서 <웃음> 우리 이제 어, 그러면 어떤 당을 만들어야 되겠노 시민을 위한 당, 서민을 위한 당. 그러면 지금의 오르락 내리락 것 이런 사람들 싹다 정리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는 모시러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는 거야. 삼호 사모, 앞으로 사호 하는 말하는 사람들 그늘이고 있는 사람들은. 100% 다 떠나 버리고 빠 하는 거전다떨어 버려야 돼 그것 때문에 불법이 다 진행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천복의 논리에 따라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더라도 어떻게 해? 올바른 길을 올바른 방법을 올바른 행동으로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그, 저, 뭐, 어? 쓰레기 같은 사람하고 같이 놀면 안돼 있겠네. 그래서, 남이들을 뭐라는 거, 알리나 주고, 알리나 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적이고, 자, 시민을 위한 이런 당이 탄생하고, 시민을 위한 지도자가 탄생만 우리는 옆에서 열심히 박수 치주고, 홍보해주는 역할이나는 할 수밖에 없지, 그지? 이 나이에 뭐 하겠노, 그지? 그래서 박수나 치주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